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랜만에 강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알리로 계단이나 턱을 올라가는 알리업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알리를 연습하다 보면 제자리 알리가 좀 되고 주행 알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 알리를 많이 연습합니다 장애물 알리를 연습할 때 알리업을 많이 하면 알리 높이가 자연스레 올라가면서 장애물 알리도 수월해지고 알리로 장애물을 넘을 때 타이밍도 알게되고 좋습니다 알리업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턱 앞으로 가서 알리를 한다 그게 끝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도 알리업을 연습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팝이 안 쳐지죠 몸이 굳어서 얼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초보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장애물 앞에 딱 가면 머리가 세워지면서 오우 하고 알리를 못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알리업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드 슬라이드 연습도 됩니다. 이걸 연습하면 팝을 가볍게 쳐서 앞바퀴만 올라가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바퀴를 올리지 말고 앞바퀴만 올리는 연습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노즈를 눌러서 테일을 들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동작이 두 개인거죠. 팝을 쳐서 앞바퀴를 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뒷바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일단 겁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알리 연습을 할때 처음에 앞바퀴 먼저 착지하게 연습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앞발로 노즈미는 감각을 익히게 되고요 노즈를 밀수 알면 장애물 넘을 때 점점 높이 뜰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라인드 슬라이드도 어느 정도 편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뒷바퀴가 먼저 착지하게끔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5호 그라인드 매뉴얼 연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안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보드 슬라이드 하듯이 걸쳐가지고 노즈를 눌러서 뒷바퀴를 드는 방법 해보고 또잘 안되면 프론트 사이드 50 연습할 때처럼 제자리에 서가지고 살짝 앞으로 뛰면서 보드를 올리는 연습을 좀 하다가 그두 가지를 같이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불안함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착지했을 때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 연습할 때 가급적이면 약간 중심을 앞에 놓을 수 있게 연습해보세요. 뒷바퀴가 먼저 착지해도 중심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중심이 앞에 있으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크게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기술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